안녕하세요 김비성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두 달을 살기 위해 예약한 비행편 기억하시죠? 알래스카 항공 단 22,500마일리지로 캐세이퍼시픽을 타고 인천, 홍콩, 자카르타를 마일리지 발권했습니다 그럼 인천공항에서 캐세이퍼시픽 라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일부 외국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라운지인데요 정말 별것 없는 라운지 인천 출발 홍콩 가는 캐세이퍼시픽 라운지는 정말 거의 제가 경험해본 최악의 라운지 중 하나입니다 다시 새로 생긴다는 말도 있긴 하더군요 라운지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버스 헤링본 스타일로 된 좌석들은 다른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패턴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주변을 크게 신경 안쓰고 편하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웰컴드링크를 받고요 제가 키가 18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쭉쭉 뻗어도 이렇게 남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내식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찍진 못하긴 했는데 사실 뭐 기내식이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하진 않았고요 밥을 먹고 나니 금세 조금 뒤에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홍콩에 도착했으니 바로 홍콩에서 좋기로 소문난 피어라운지로 신나게 걸어갑니다 잠시 그럼 피어라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락커룸의 짐을 보관하고 나옵니다 피어라운지는 6가지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푸드홀입니다 음식 종류는 이정도면 많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퍼먹는 형식이 아니라 직원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접시에 퍼올려줍니다 다음으로 바입니다. 저는 진토닌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다음은 누들바인데요. 이곳의 탄탄면은 제가 홍콩에서 돈 주고 사먹는 탄탄면보다 맛있더라고요. 탄탄면만 두 그릇 이상 먹었답니다. 그리고 피어라운지에서 샤워도 마치고, 반나절을 노트북 하며 쉬다가 음식도 먹고 다음 비행편을 탑승하러 이동합니다. 홍콩에서 자카르타 여정 반비행기고요 어 저는 분명 리버스 헤리본 스타일의 좌석을 선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재가 변경됐는지 5등고속 형태의 좌석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편도신공으로 예약한 귀국편인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카르타 인천은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동남아시아 구간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비행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마일리지를 털어서 퍼스트 클래스를 발권했네요 자카르타 공항에서 퍼스트 클래스는 체크인 부터 남다르더라고요 체크인을 하니 직원 한 분이 함께 짐검사부터 출국심사, 라운지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짐검사 출국심사 때는 카메라를 잠시 꺼두었는데 제가 여기서 놀랬던 것은 출국 심사를 너무 어, 대충했다고 해야 되나? 출국 심사 때제 여권을 직원분이 가져가서 거의 대리 출국 심사 같은 거를 경험했습니다. 뭐 출국하는 외국인이라 대충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직원을 쫓아가서 라운지에 도착했고요. 어, 예전에는 가루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가루다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비즈니스 라운지에 입장합니다 라운지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음 제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행기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한국군의 목소리네요 인도네시아에서 한식당에 간 적은 있지만 직원분들이 다 인도네시아 분들이더라고요 지정한 좌석 1A로 향합니다 그럼 좌석과 기내식 잠시 보겠습니다 공간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저 혼자만 탑승했네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잠옷을 주네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중거리 이상 탑승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잠옷입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랜드인 장 프랑코 페레의 잠옷이고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잠옷이며 아직도 집에서 가끔 입고 있습니다 웰컴드링크로 스파클링 와인을 받습니다 중거리 이하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페리에주의 블라종 로제 한 가지 스파클링 와인만 있습니다 제가 뽀글이를 좋아해서 두 잔을 마셨네요. 식사 메뉴를 확인합니다. 귀국편에서는 닭백숙은 줄문 불가능합니다. 자카르타 귀국편은 밤비행기라 우측 상단에 저녁식사로 진행됩니다. 그럼 식사 및 와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한식이 그리웠던지라 싹싹 다 먹습니다 파일도 만나게 먹어줍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어메니티는 아틀리에 코롱입니다.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면세점에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페이스 크림, 립밤, 애프터 쉐이브 로션, 바디로션, 핸드 크림, 치약 칫솔, 구두 주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를 마시고 베딩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하나의 침대가 완성되었네요 몇 시간 잠시 잠을 청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 되었고 아침 식사를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한국 라면을 오랜만에 꼭 먹고 싶었기에 라면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맛있게 라면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은 뒤 커피까지 마십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밝아낸 상태로 좌석을 한번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곧 인천공항에 도착했네요. 저의 인도네시아 두 달이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코스모 스위트 좌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한항공을 탑승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스카이팀 최고 등급인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을 취득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수일 내로 업로드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반둥과 자카르타 호텔에 대해서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킴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